안녕하세요이은상입니다 여기는 제첫 솔로 앨범 뷰티풀 스카 자켓 촬영 현장에 와있고요. 일단 가사에서도 알수 있으시고요. 아픈 상처와 흉터를 더 성숙해지기 위한 아름다운 계기로 만들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. 제가 이 뷰티풀 스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, 뷰티풀이라는 단어랑 또 스카라는 이 상처라는 단어가 좀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, 이렇게 촬영을 하면 할수록 그 느낌이 더와닿는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은 곡인 것 같아요. <목소리> 일단 첫 번째 컨셉이 제가 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컨셉이라서 이렇게 직접 꽃 조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. 아침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꽃을 꾸며주셨고요. 이쁘게 잘 나온 것같아요첫 번째 촬영잘 제가 마무리습니다 다음 촬영은 정말로. b e a u t f sky. 애써 봐도 사라지지 않아. 속에 짙은 터가 넘어. 들어가서하게어아요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Fake, s my fake, r 우리 담 f 세 k e fake, f f i n e e r a 어 e fake, fake, fake, fake, fake, f e e fake, e f 가 k e fake, fake, f a a a k a fake, f a e e 제가 항상 한 포즈인데 이 의상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담아보자 인간적인 모습을 더 담아보자 라는 얘 <목소리> 음... 저는 예쁜데 사실 이 옷도 되게 예쁜데 뒤에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배경이랑 별미와도 잘따라요 매력 u e 이 r a y b r 이 w n the girl, blue gray. Blue gray. 색 l u e gray. Blue gray. Blue g r 를 y Blue gray. Blue g r 또 이제 어떤 다른 색깔을 더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파란불을 했는데 저는 파란불 처음에 봐서 되게 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왼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네.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치는거 이제 마지막잘 찍어보겠습니다 don't m a r e a g s u c h a beautiful sky e a h 모든 게 fake b e a u f u l n t r n t u n t 아무렇지 않은 넌 끝까지 다너다 h 정말 도아 e 데 n 라는 비가 내 e no 이 u 뀌어 i n g bigger t 끼를 되게 많이 부려야 되는 산이라서 끼를 많이 부려봤고살도 뭔가 반짝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그런 느낌 음. 이도간 음.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. <목소리도> 음... <목소리도> 저에게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, 이렇게 또 색다른 컨셉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다 같이 도와주시고, 또 제가 고민한 만큼 잘 나왔으면 하는데, 잘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. 컨셉이나 촬영도 잘찍 이제 막바, 막바지에 있는 야외 촬영인데 해가 좀 지고 촬영을 해야 돼서 좀 늦게 왔어 이제 야외 촬영을 저기 거리도 쓰고 하면서 촬영을 <목소리> <이렇게>. <목소리> 길거리랑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. 되게 편안한 옷, 근데 또 스타일이 이쁘기도 하고, 저는 이 목걸이들이 되게 이 위에 옷이랑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배경이랑 어울리는 빨간색 다시 더 빨간색 색을 입요 빨간색 색을 입었고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살짝 장난스럽게 입어봤는데 음.. 소울이.. 은 흉터가 넘어 다음 작동. 강렬한 at t h 을 입었고요 마지막이라서 열정을 쏟았어요 행복해진다 사실 녹음할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자켓, 차, 자켓 촬영할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끝내고 나면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서 네, 제첫 번째 솔로 앨범, b 티플 스카 i f 자켓 촬영 현장이 마무리가 됐고요. 오늘 한거 보니까 너무 잘 나와가지고, 기분이 좋았는데, 첫 번째 단추를 잘 메꿔서, 나머지 준비 기간도 잘 찾아가고, 있어요. 그럼 또 봐요. A beautiful scar.